지금부터 누가 누가 집을 가장 잘 짓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 시작! 내가 꼭 꼴등해야지. 나는 미글로 같은 눈집 지어야지. 뭔가 보기만 해도 따뜻한 집을 만들거잖 우리 바봉아 형들과 같이 한번 재밌게 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가 산타 마을을 지어볼 거예요. 산타 집짓기. 쏜산아 근데 그 산타 할아버지 집을 우리가 왜 지어줘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봉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돈 받았다. <웃음> 일단은 음.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집을 음. 지을 수 있는 집 문서부터 음. 받으러 갑시다. 레츠고! 꺄꺄꺄! 가자 빨리 와 얘들아. 여기 여기 여기 뭔가 느낌이 좀 큰데? 야 여기 진짜 이쁜 집들 그치? 오 들어가도 되냐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오! 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우리 바보 아들 코봉이 반갑습니다 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웃음> 자신분서 드릴게요 누가 먼저 받을까요 누가 먼저 집문서 받은 사람 오, 오, 내가 먼저 먹었다 나밖에 없다 다 부셨다 나밖에 없다 어? 산타 아버지왜 <웃음> 부셔요 집문서 <웃음> no. 나밖에 다뭘 몰라요 부... no. <웃음> 산타 <웃음> <산타에 웃음> 부셨잖아요 <웃음> 신분서 나밖에 없다 자 빨리 집 문서 내나요 할아버지? 집 문서 내나요? 집 문서 받은 사람! 어, 어, 어. <웃음> 여기가 어, 여기가 명당자들 잘 잡아야 돼. 벼이잘 들고 햇빛 잘 들고 따뜻한데는. 야요런 집은 너무 쉽지 않냐? 요런 집은 아무나 질수 있지 않니? 이거 진짜 뭐있다 좋은데. 이게 멋있어 이게 명단... 뭐야 이거? 에이 그냥 창고 같잖아 이런데는. 이집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리로 <웃음> 가자. <웃음> 야 우리 코봉이는 직진을 아는 남자다. 괜찮아 막아주면 돼 이렇게. 잠깐만 물이 있는데 추운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건너지 이거? 이렇게 너무난데. 아아아 아, 그렇지 내가 해줄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야 건너야. 야 이, 내가 진짜 바보야 내가 다 이렇게 해준다 진짜. 간다. 아 같이 가. 부셔 뿌셔 셔자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다 집줄 사람 누구? 여기 여기다. 여기 내가 내가. 그래 형 시우가 짓고 그럼 용성이는 어디다 그래. 짓을까? 네가 가운데다 지어 커벙아. 어 고마워. 용성이는 여기다집 짓고? 아빠. 자 지금부터 누가 누가 집을 가장 잘 짓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쓰리 투원 시작. 아. 잠깐만 나와봐봐. 왜? 자 중간 과정 봅시다 중간 과정 자 시우 거부터 보자 우와 시우야 어나 이런 집본거 같아 우리 집 근처에 저 냉장 창고 이런 게 생겼어 이렇게 시우 집집까지 평가하면 100점에 두구두구두구두 40점 안아 2점 2점, 2점. <웃음> 2점. 자 다음에 내지 다음에 가방인지야 기가 막히다 신나 올것 같다 귀신 병원. 너, 정신 병원 정신 병원이니 <웃음> 자, 이제 용서의 오! 집 갑시다 와, 이거 형네 집이 가? 응, 음, 뭐 이게 뭐야, 빨간색 이상하게 야, 아... 밖에서 봐 봐, 썰매 모양이잖아 아니야, 이거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이 집이 너무 이상한 거 같아 어우, 되게 이쁘다, 집그지 그건 집같지 그치, 이집 같지? <웃음> 용성아, 집 되게 진짜? 맛있다 됐다 와, 완전 맛있다 용성아 어딨어? 이들 집 고쳐주고 있는데 우리 집을 왜 고쳤냐? 시우집 다 고쳤어 아, 시우... 쉬우... 시우집? 쉬우... 쉬우... <웃음> <웃음> 우와, 되게도 다이로드럼 생겼다 집에 야 어디까지 가냐고야 같이 가야다이로드럼 생겼다 오! 오. 야, 오 이거... 무서워 무서워 저기 물속으로 풍덩하자 어알았를까 하나 둘셋오 어, 야! 다 이거 자재밌야라 어+ 어+ 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우와, 우와! 장어로 떨어졌어. 3, 2, 1, 갓! 됐다다 코돌기 하면 떨어진다, 코돌기. 아, 코돌기. 강자. 보자 코돌기! 아, 코돌기! 아! 땅이다, 땅. 어, 나었 안녕히 나. 죽어 사이딩이 정석을 보여주지. 간다 준비됐으면 네! 출발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와~! 신기한, 와! 이 와! 10점 반점! 지금 생각난 건데 얘들아! 음. 하늘 위에 집 짓까? 하늘 위에 집 짓자고? 하늘 위에 서 집을 짓자! 그래! 괜찮아? 그것은 이지 <웃음> 형아 좀잘 지어라. 두 뒤로! 난뜰!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돼지... 고기 사명제 아 돼지고기, 삼형제. 아, 돼지고기 아, 삼형제? 돼지고기 삼형제? 돼지고기 흑살, 돼지살, 항정살 애들이 모여 사는 거지? 네? 아니, 저게 <웃음> 놀리지 마라. 와, 아, 고봉이 형아 저기 창문 만든 건가? 내가 여기 창문 만들었다. 오, 오 대박인데? 약간 쌩있는 네. 게. 자, 방세 개짜리로 지읍자. 방세 개짜리로. 방세 개짜리. 예. 여기 내네 방. 찜. 구획을 나눠보자. 잠깐만, 네 방이 더큰거 같은데? 아니야. 형아 아니다. 기분다시다. 내방 잘해줘. 나문 하고 있어아알았 그럼 윤석이는 내가 여기다 방줘줄게알았어 아, 윤석아 여기다 자... 또 윤석이 <웃음> 형방 줬다. 아 윤석아 여기다 와, 스카이뷰네. 근데 너 진짜 못됐다. 왜왜 나랑 통화하기 싫어. 아니, 여기다가 그렇지. 문을 만들 생각이었다, 형아. 아, 섭섭할 뻔했잖아. 뭐야? <웃음> 럭셔리. 럭셔리다, 럭셔리. 그냥 이거. 자 다들 내 방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잠깐만. 왔어요. 자, 어때요? 오셨어요. 어때요? 지금부터 어때요? 집 소개하겠습니다. 빠바바밤밤 아 빠바바밤밤 아 넓직한 거실 어, 엄청 좋지. 다자 이층으로 올라와 보십시오. 저기죠. 저희 집 이층으로 올라오시면 닥터 이천만. 우와. 야외 테라스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는 이거. 솔직히 너무 뭐가 무서워? 무서워. 얼마나 이쁜데 이거 봐내방 점수는 몇 점입니까? 7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용성이는? 저도 7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다음으로 용성이가 가보자 용성이, 자, 해보자. 용성이 해보자. 방 일단, 일단 겉에 어? 할... 잠깐만 이거 누가 꾸미는 거야? 내가 꾸몄어. 우와. 어, 되게 이런 거 잘한다 너. 숙마 쓰니까. 자 그럼 용서방 들어갑시다. 가자. 여기,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우와. 선물 선물 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욕조랑 이거 있어요 화장실에. 애가 워낙 안 씻으니까 욕조에 이게 힘을 네가 전했구나. 욕조로 꼭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뭐가지거든. <웃음> 어, 잘 만들었죠. 야 근데 용성아 왜? 의왼데 잘 만들었는데. 여기 용성이 집에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8점! 팔점 9점! 9점! 자! 자 시우 발 갑시다! 여기가 밥 먹는 식탁이고 작가. 딱딱하다 딱딱하다. 가에 이거 뭐야? 어... 가, 어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거나 그럴 지서 벽을 뚫어놨다 와우 잠자다 뒤척이면 사망인데 여기 는데 여기는 테라스인데 테라스 멋지다! 여기 나와봐라 다유가 있다 잠깐만! 이거 가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냐? 그래서 자유지. 내방의 컨셉은 자유지. 이거 공포야? 자유야? <웃음> 내방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시호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7점! 오! 높네? 1점 만점이야? 백점 아, 만점이야? 네가 1점이라고 그랬잖아. 어쨌든 오늘의 1등은 용서이 오늘의 이 영광을 코봉이와 내 동생 시우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집을 지어봤어요. 성현 고생했고 시우 고생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멋진 집 짓자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둘세 하면서 우리 날면서 우리 날렸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면서 갑시다.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완전 잘났다. 이야, 멋지다. 한번 더.